중간에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궁극이 A랑 b 둘다마이 그렇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럼 이제 B로 가보자 B로 가면 여기가 뭐가 돼? B? 여기가 어. 마이너스. 지금 도착을 했어요 B가 받았어요 어. 플러스가 어. 되겠고 그렇지, 여기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요응 음, 그러면은 그래프 어떻게 되야 돼그 다음에? 어. 지금 B를, B를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A를 그린 거니까 음, 지금 마이너스니까 내려가지 않을까요? 맞아 맞아 맞아 음, 네네네. 요렇게 그리면 되겠지 음, 네. 근데 지금 그 이건 A에서 B형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야 음,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야 음, 음, 음. 별거 아니죠 알고 나니까 음, 음, 네. 그러면 지금 이그래프가 나왔다는 거는 반대로 해보면 돼이5단을탈때 한번 해봐 음, 네. 그럼 여기는 자극이 어디로 봤다는 거야 지금 얘는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됐잖아요 완전 아프잖아요, 반대네 또 다른 어. 니은에서 준 거죠? 그렇지 니은에서 준 거지 그 다음 풀어봐봐. 니은 지금 쉽게 풀릴걸 그럼 얘는 지금 음, 니은인거고 응? 음? 응, 음, A가 탈분국 시기일 때 B는, 그니까 지금 여기서 잡으려고 빵! 하고 준건데, 응. 음. A가 탈분국 시기일 때 B는 재분국, 음, 맞지 않을까요? 어,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는 한 부분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음, 네네. 네, 네. 그니까 지금, 근 동시에 이렇게 투정한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 니는, 이름... 니는 이름... 무슨 상태일까? 붕극 군국? 그렇지, 붕극이야 이거 주의해야 돼, 주의주의. 주의.